Thank <makes noise> you. 내일 네, 내일 네. 착한 분이 픽업 서비스 해주고 있어요 나는 친구! 요 귀엽다! <웃음> 안녕! 어나 모는 어디서 코리이야 서울, 구산 대구, 우산, 운천, 대전? 서울! 한국 45일 하셨어요! <웃음> 네. 45인 45 45 한국. Thank you. Oh, Thank y o 파모클레. 파클레 This one. Okay. Or oh, two bedroom? Wow. o k y o u know what, Lira? Lira. Okay. Oh, okay. okay. okay. <laughs> Thank you. How my s e l e 안녕하세요. Good. Good. Good. Chinese fruit. My name is Mario. It's the best fruit. h e 아니, 한라산 볶음밥이 여기까지 진출했단 말이야? 샀습니다. <놀람> <놀람> 저개좀 엄청 신났네. 아 어, 고마웠다. 사실 없다. 어, 피하는 거 아니야? 근데 파모칼레에 물이 없는 것같아 물이 없어 시간이 애매해서 노을지는 파모칼레를 놓쳤으니 안타깝지만 내일 아침이 이쁠 거라는 걸 기대하면서 내일 아침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아 굿모닝 굿 굿모닝 아침, 아침 안니고 점심 드디어 어제 못 올라갔던 파워칼레로 올라갑니다 이제 저기서부터는 신발을 벗어야 돼요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필수입니다, 신발 넣을 비닐봉다리 우와 내가 눈을 걷고 있어 개 아프다, 개 아파, 개 아파, 개 아파, 귀 아파, 귀 아파, 귀 아파, 귀 아파. 아아い아 <웃음> 약간 미친 것 같아. 예. 예. 예. 사막할래, 마을이 한눈에다 보이는 것 저격 다 잠깐, 산이 좋지만 물 너무 맑아 아니 지금 해수욕도 해요 나도 옷포카리처럼 입고 있고 밑에가 추워가지고 맨투맨이 먹는데 겜미겜랑겜라이팅 나도 수영 나도 아메리카 I w 스테 c o o k 나는 클레오파트라의 원천이에요. 오 좋겠다. <목소리도> 어. 나도 혼자 여기서 외롭게 놀고 싶어. 그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유적들이 그대로 있어요 안 치우고 엄청 깊어 경계선 해놨어요 많이 못 돌아가면 됩니다 여기. 그럼 들어가서 뭐야? 여기 아메리카야? 완전 아메리카 아니, 저기는 아메리칸데 여긴 또 사막이야 완전 어허 벌판원양 복장 원양 복장 너무 아이어 아니 왜나 밖에 안 가? 와 패티의 그 지중해 바다에서 수영할 것만 생각하고 여기서 수영할 걸 생각을 못해가지고 수영복을 가방에 두고 왔어요. 바보가 아닐까 싶습니다. 수영으고 나발이고 이렇게 허허벌판을 걷고 있습니다. 어디로 가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. 표지판만 달아 내가, 네. 어, 블레버에 다리도 있고 브레이트 지금은 이거밖에 안 남아있는데 여기를 이제 복원하면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여기는 형태가 참잘보존되어 있네요. 여기는 무덤 안이에요. 무덤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빌리버의 순교지입니다.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보존 같은 경우에는 뭐셀축에 에페소스 같은 그런 유적지보다 훨씬 관리가 좀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어, 교회가 아주 나이스 뷰에 있었네. 교회가 뷰 맛집? 여긴 또 뭐야? 어, 계속 뭐가 이어져 있으니까 계속 올라오게 되네. 정말 많은 무덤들이 있어요. 혹시 이거 읽으실 수 있는 분, 저게 누이라고 써있네요? 아, <목소리> 뒤져. 물어볼 사람도 없어. <목소리>